저분 서로 첫인상설. 첫인상? 그러니까. 제가 트렌더를 먼저 했어요. 그래갖고 언니가 남자 때 내가 화장을 시켜줬어. 제 엄마. 어, 그이 가게에서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이가 오기 전에 더 어릴 때, 여러분 저 일본에 있었던 거 아시죠? 그때 이제 일본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이 윤서 언니. 그 이제 내가 화장을 해주고 내가 일본 데리고 들어갔지. 일본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한 14년 있었어요. 일본어 잘해요? 말이 보이겠어. 살짝 도전해요. 아, 어 잘하더라 일본어. 그에둘서 일본어 해봐. 어 나는 일본어를 잘자 시. 니가 일본어를 왜한테 물어봐. 우리 그래. 대답해 주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먹었을까? 요소쿠 다 어, 타벨다. 니니 볶음밥 수자이란말야 아우 지겨워. 아우 이거 하지마요. 알아 듣는게 그거잖아. 그럼 맞아. 너네 1 7세까지 걸어가기 힘들면 끌어야되면 되잖아 뭐? 사다리차 불러요 아침마다 저 <웃음> 언니가 또쓰이데없는데돈 쓰는 거 불러 <웃음> 말이 뭐하겠어요 어. 힘들게 벌어서 쓸데없이 술 쓰는 거 싫어해 그럼 1 10, 7세까지 10, 올라갈 거야? 저는 약간 같이 살아보니까 쓸데없는데동수을 불러야죠. 그러니까 나한테 또 이러더라고 얘하은아 너는 순순이가 너무 이상하다 이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질구리하게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이러더라고 나한테 사실 이번에 그래서 정신교육을 좀 시켜야겠어요 우리 엄마 아니 뭐뭘 쓰는데 <웃음> 네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안 써도 되는데 왜 쓰지 이런 느낌 일단 이동수단하고 배달음식을 너무 많이 먹 근데 그거는 어차피 얘 생활 패턴이라 제가 뭐라고 해 그건 아니죠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일주일에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걸 가방에 안 넣어놨다가 쉬는 날 은행을 가야 되잖아 근데 이 언니는 쉬는 날 아침에 바리바리 나가갖뭐옷 수선하고 옷 드라이 맡고다 해. 근데 나는 전화 한통으로다 끝내는 스타일. 그 우리가 심부름 시키잖아 언니. 내 계좌로 돈을 받으려면 100만 원에 만 원이야. 그러니까 400만 원 입금시키면 아... 4만 원인 거야. 거기다가 심부름 비까지 따로 해갖고 5만 원이 되는 거야. 근데 아... 이 언니는 그거를 아껴고 얘 굳이 뭐 하려고 그래? 저 은행 가면 수수료 안 내고 네 은행에서 입금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줄이고 나는 어 나는 그냥 심부름 시켜갖고그 입금 시키고 난 게임할래. 약간 난 그런 스타일. 원래 별로야 우리 <웃음> 히려 <오히려, 오히려 웃음> 내가 얘보다 한, 얘보다 한 단계 더 나아요. 어, 약간 그런 거 같아. 길 걷는 바로 저 집이었어. 대리마포르테. 근데 그 거리를 길다 걷는다는 거야. 택시를 타서 이렇게 돌아와서 지나가요. 음... 그거 보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언니 사실 내가 17층 귀찮다 귀찮다 하잖아요. 하지만 나보다 사실 속으로는 제가 더 어, 맞아. 마시 진짜, 진짜 죽을 맛이에요 진짜 죽을 맛이네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웃음> 그래도 일단은 밖에서 아, 자는 것보다 집이 아, 아, 편하잖아. 오 근데 사실 아, 여러분들, 아, 화요일도 쉬었고, 수요일도 쉬었고, 목을 쉬었고, 삼을 쉬었잖아요? 삼을 음. 쉬는 놈은 갑자한 음. 번도 안 나빴어. 무서워서. <웃음> 근데, 오늘 출근한 날이었잖아. <웃음> 네. 내가 심부름으로 1 1 0 0 0원짜리 카레를 시켜먹는데, 심부름, 티 부숭까지 배달해주면 3만원을 달라는 거야. 이 음. 그게 카레 음. 하나에 4만 5천원 주고, 너무, 아예 <웃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 아니면 일적으로 내려와야 된대. <웃음> <웃음> 라고 내가 처음에 고민했지. 아, 이건 아니다. 너무 비싸다. 네. 이건 아니잖아. 근데 전화를 끊었는데 도저히 내려갈 온도가 한다는 거야. 다시 전화했잖아. 참여자 드릴 테니까 갖다 주세요. 내답비까지다 해서 45,000원 줬어. 아니, 근데, 1 7층까지 사실, 올라갔다가 내려가시는데, 내가 3만원이라는 그 식물감을 들였어도 미안하더라니까. 그래갖고, <목소리> <나 너무 천천히 목소리> <웃음> 내가, 너무 좋아졌어요. 죄송해요. 내가 그랬다. <웃음> 여러분들, 말이 17층이지,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저 7층, 8층 올라갔는데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거기 또 씨라고 의자 갖다 놨더라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한 1분, 명상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이거 뭐하는 짓거리인가. 아니, 7층, 7층을 갔는데, 지금도 죽겠는데, 앞으로 10층이 더 남았대요, 여러분. <웃음> <웃음> 어, 해탈 안느끼는 <따라> <웃음> 어, <웃음> 해탈 안느낌인데 어떡하면 좋 존나 웃긴다. 꼭대기층 상하산으로 어떻게 내려가요? 우리가 꼭대기잖아. 그게 왜가 꼭대기야? 우리 위에 한층 더 있어. 18층이 꼭대기고요. 어. 17층이 꼭대기 바로 밑층이야. 내려와요 <웃음> 외로워. 집에 갔는데 하늘이 놀았다니까. 아니 근데 이 동네는 갑자기 왜 엘리베이터 바라이 불러가지고 오. 니까 <웃음> 아파트마다 다 엘리베이터를 갈아치우는 거야? 아, 저희 집도 공사했어. 아 다음에는 좀 저층으로 해요. 아 맞네. 그럼 배달 음식도 그러면 배달이 안 돼요. 배달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배달. 기사님 1 층에 두고 가시면 큰일 나요. 기다리세요. 금방 내려갈게요. 그고 그래. 5분 되전아온 거야. 어디세요? 그래. 어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보지지 말세요. 그래. <웃음> 제가 5분 전에 와요. 어디 있을까? 아직 오셨어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안 돼서 지금 17층에서 내려가는데 지금 14층이거든요. 지금 3칸 내려왔으니까 기다려주세요. 네, 10분만에 3칸 밖에 못 내려오셨어요. 저 다리가 아팠어요. 기다려주세요. 아, 제가 올라갈게요. 아, 제가 내려갈 수 있는데 아니요. 제가 올라갈게요. 그러세요. 일단 그거 사놨어요. 햇반, 그리고 스팸, 그리고 컵라면 이런 거좀사놨어 ごうご